안녕하세요 주식이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은 한번 웹툰주 어, 웹툰주가 어, 핑거 스토리가 상한가를 가면서 이 아래에 있는 어, 웹툰 관련주들이 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웹툰주 어, 이 상승의 배경은 한 알령 해제 등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래서 2017년 3월 우리가 이제 사드를 배치한 이후에 중국에서 한 어, 알령이 본격화되면서 어 아주 뭐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할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 디지털 만화 또 웹툰 어, 이 외에도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 관련주들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핑거스토리의 예, 예, 사업 내용을 보시면 이제 디지털 만화 웹툰 웹 소설 콘텐츠 공급 업체가 핑거스토리고 신규 상장주죠. 어 그래서 아주 뭐 신규 상장주 아주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핑거가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무무툰, 큐툰에서 어, 여성 전용 또 남성 전용 어, 웹툰 플랫폼 기업이 이 핑거 스토리입니다. 어 그리고 이 웹툰 관련 주들 오늘 한번 어, 살펴보시면 먼저 핑거가 상한가를 가면서 어, 9,290원 또얘 같은 경우는 이제 PBR이 가장 높죠 21배. 그리고 부채는 70일 예, 하지만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작습니다 이렇게 10% 이상 상승한 기업들 보시면 이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핑거가 1200억 미스터블루 1100억 원대 수준이죠 그리고 미스터블루는 신고가를 쓰면서 이제 가장 좋은 대장주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핑거와 미스터블루가 아주 좋죠 흐름이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퍼는 16배 수준. 그래서 여기 있는 웹툰주 중에 실적이 안 찍히는 놈이 이제 덱스터. 얘는 이제 시각 특수효과 우리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얘가. 어, 그리고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플랫폼 기업 어, 플랫폼 기업이죠. 보면 이제 얘가 16배, 16배. 이 카카오나 얘가 이제 같은 퍼는 16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PBR이 얘가 1.65 어, 카카오가 2.06 어, 그리고 이제 부채는 이제 거의 좀 비슷하죠 수준이 하지만 시가총액을 보시면 카카오가 23조 7천억 그리고 웹툰 관련 주 중에 이제 네이버 어, 네이버가 2조, 29조 조2 2천억으로 이제 가장 높죠 시총은 하지만 얘는 이제 가볍습니다 1192억 뭐 얘에 비해서는 뭐 한참 낮은 시총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가볍게 이제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무겁죠 아무래도 무겁기 때문에 뭐 1%대 0. 몇프뭐 요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다음 상승률이 높았던 대원 키다리가 10% 이상 이제 급등한 모습을 보였고 시가총액은 2천억3천억대 수준입니다 그리고 어이 PBR이 가장 낮은 놈은 이제 NHN. 얘가 0.47배. 시가총액은 이제 8천0 0억대 그래서 이 네이버 카카오 다음으로 이제 높죠. 시총이. 그래서, 어, 이 부,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놈은 DNC가 26%대에 이제 가장 낮은, 어,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도, 어, 6.6% 이제 상승하는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어, 그리고 시가총액이 가장 낮은 놈은 탑코미디어. 얘가 676억으로 어, 요 중에서는 이제 웹툰 관련주 중에 가장 낮은 시총을 가지고 있죠. 얘도 어, 3.6% 이런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럼 다음 간단히 한번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어 먼저 이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뭐 연초부터 계속 이제 나락으로 가는 흐름이었죠. 그리고 어 현재는 지금 6일선에서 어 이렇게 좀 지지를 받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평선이 우하향을 아직까지는 이제 그리는 모습일, 모습을 모습 보이고 있죠. 이 카카오. 어 네이버 마찬가지죠. 뭐 카카오나 네이버 흐름은 거의 이제 같은 흐름을 보입니다. 어, 핑거 스토리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 원대를 한번 돌파한 이후에 계속 이제 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던 어, 핑거가 다시 이제 만 원대를 돌파할지 한번 관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핑거 다음은 미스터 블루입니다. 아, 얘도 지금 11월 달부터 계속 이제 상승하면서 어, 1,500원대에서 어, 5,000원대까지 이제 급등을 시킨 한 종목입니다. 이뭐대장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미스터 블루. 다음은 대원 미디어입니다. 얘도 뭐 10월 달부터 계속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어, 현재는 지금 201선, 장기 2평선까지도 강하게 이제 돌파를 했죠. 대량 거래량으로 돌파한 모습입니다. 아, 그리고 주체는 이제 요렇고, 요렇게 지금 뭐, 기관이 아주 많이 이제 오늘 매수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어, 다음은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얘도 뭐, 뭐, 거의 모든 외툰즈가 뭐, 요런 비슷한 차트죠. 지금 12월 달, 11월부터 계속 이제 상승했던 흐름을 보였고,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받았지만, 다시 이제 200일선을 강하게 상승시키면서, 어, 오늘 급등을 한 모습이죠. 키다리. 어, 다음은 MBT입니다. 얘도 뭐, 상승은 11월 달 같은 이제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00일선에서, 어, 결국 200일선을 넘지 못하고, 어, 무너졌던 상태죠. 하지만 지금 60일선에서 다시 이제 재차 반등한 MBT. 다음은 DNC입니다. 뭐큰 조정 없이 11월 달부터 계속 이제 우상향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죠. 아, 지금 장기평선인 200일선까지도, 어, 돌파하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